아마 이 브이로그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준비를 다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준비해보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데이 클래스를 했거든요.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한 것은 바로바로 바로 마크라메 트리 가랜드 만들기였습니다. 여기서 마크라메는 짜라라라 네, 프랑스어고요. 그리고 또 매듭을 지어서 만드는 수예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게 지금 여기 틀이고요. 제가 한번 불을 꺼 볼게요. 짜라란! 너무 예쁘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스위치 이런 걸 가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냥 흰 벽에 한번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딴게 아니라 매듭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매듭이 이제 편매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이용해서 만드는 고의 공예를 어, 마크라메라고 합니다. 짜라란! 오늘 필요한 소품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있는 이 트리를 만들 거고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실을 한번 잘라 볼게요. 일단 이 트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실 2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줄자를 이용해서 2m씩 잘라 볼게요. 먼저. 그럼 이렇게 자른 실을 반으로 먼저 접어 주세요. 중간 부분이 저를 향하도록 이렇게 놓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놓은 다음 M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13cm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가 대략 13cm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13cm를 잘 접어주시고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실로 4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실을 위로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4로 만들고 밑에 실을 위로 꺼낸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실을 왼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여기 있는 모양을 조여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잡았던 13cm 주의하시면서 당겨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넉넉해도 괜찮아요 15cm도 무방합니다 튼튼하게 조여 줄게요 이제 첫단추를 끼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과정을 뭐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실을 반대로 왼쪽에 놓아줄게요 뒤집어진 사 보이시나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꺼낸 실을 오른쪽으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또 조여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만들어 주신 게 1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V자 보이시나요? 그리고 왼쪽에 세로 한 줄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세로 한 줄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트리의 나무 밑동 세 세트를 만들 거고요. 이 과정을 세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했으니까 나머지 두 세트 완성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무의 밑동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보여드린 여기 있는 나무 이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 빼시면 안 돼요 이제 2.5cm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해놓고 가는 게 좋은데요 여기 떨어지는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블에 고정시켜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 빼시지 마시고 다음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조여주시고요. 길이를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넥타이 조이듯이 이렇게 첫 번째 나뭇가지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도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한 세트만 더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이니만큼 꽉! 어때요? 너무 귀여운 트리가 완성이 됐죠. 여러분들의 트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완성된 트리는 옆에 조금씩 남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는 이쪽 면으로 한번 순간접착제를 발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트리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단순 반복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몇번 하고 익히다 보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기 너무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에 그냥 집에서 집콕을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더 예쁘게 꾸며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A few 이렇게 분위기 있고 너무 예쁜 마크라메 트리 가랜드가 완성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구까지 달아서 더 분위기가 사는데요. 사실 전구의 길이를 조금 제가 미스를 해서 약간 아쉬운 게 있지만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분위기 있고, 분위기 있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큰 트리도 막상 달아보고 보니까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저와 함께 마크라메트리 만드시면서 더 예쁘고 더 포근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메리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2023년에도 더 열심히 일하는 전환화가 되겠습니다. 안녕! 2023년에 뵈요 여러분. 안녕!